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고민 메일들 잘 받아보고 있고 회신을 하면서 저 또한 보람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자기개발이나 책쓰기 관련 질문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들 중에 한 가지 기획출판과 자비출판의 차이 오늘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책을 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자비출판, 내 비용을 내고 책을 쓰느냐 기획 출판 오히려 투자를 받고 아, 책을 쓰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자비 출판은 말 그대로 내 돈을 들여서 업체를 통해서 인쇄 업체를 통해서 책을 시중에 출간을 하는 거죠 장점은 내가 빠른 시간에 내 글이 책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책이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내 원고 편집부터 해서 표지 디자인 부터 해 가지고 검수까지 자 이러한 것들을 일반 출판사가 해야 될 일을 건너뛰고 내가 직접 책을 재본을 할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자기 자서전 어느 정도 은퇴를 할 시점에 자서전을 내는 분들 아주 전통적으로 이렇게 자비 출판을 많이 해서 소장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식으로 책을 출간하는 목적으로 자비 출판을 했죠 빠른 시간에 내 책을 가져볼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은 자, 책이라는 건 사실 시중에 검증을 받고 그 글이 출간이 돼야 그 책이 출간이 돼야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출판사는 이 검증을 하는 곳이에요. 이 책이 정말 독자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인가 작가로서 행보를 나아갈 수 있는 그 마땅한 책인가 그 검증을 받지 않고 내가 쓴대로 그대로 글이 나오기 때문에 독자들한테 유의미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려운 책들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비 출판을 하게 되면 또 천만원 가까이, 천오백만원 가까운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책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리스크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큰 비용을 내고 그 책을 냈을 때 만족감이 생각보다 덜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자비 출판을 고려한다면 내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면밀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큰 비용을 받은 업체는 이미 수익이 낮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내 책을 단시간에 낼수 있다는 이 만족감을 내가 중시 여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작가로서 조금 더 행복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투자를 받고 작가가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에 반해서 기획 출판은 작가 자신이 예비 저자 자신이 컨셉과 주제를 기획을 해서 출판사에 투고를 한 다음에 출판사로부터 책 인쇄 비용을 투자 받는 겁니다. 말 그대로 투자 제안을 하고 투자를 이끌어 낸 다음에 나는 비용 일절 없이 오히려 인쇄 계약금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비용 없이 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이 대형서점에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자비 자 출판과의 차이점이 여기서 발생을 하죠 자비 출판은 대형서점에 입고돼서 독자들을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정된 독립서점에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책을 비치시켜야 될 영업까지 내가 해야 되는게 자비 출판이고 기획 출판은 영업부터 마케팅 유통은 출판사에서 전담을 합니다 기획 출판의 단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작가가 되기는 어렵겠죠. 모든 글이 책이 되기는 어렵겠죠. 왜냐? 출판사도 이윤을 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글에는 투자를 할수 있지만 어떤 글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야박하다기보다는 검증된 글, 검증된 이야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작가야? 내 글이 어떻게 책이 될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투자를 얻을 수 있을까? 예전보다는 출판사 문턱이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예전에는 엄청난 전문가들, 엄청난 경험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내비쳐가지고 책을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게 하향 평준화가 됐죠. 자, 그렇다고 해서, 하향 평준화가 됐다고 해서, 대충 A4용제 몇장 쓰고 나서 책이 될 수는 당연히 없겠죠. 자, 하지만 진입장벽이 없는 것보단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는 분야를 내가 그걸 넘어설 때더 많은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책 쓰기 분야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완전히 넘어설 수 없는 그 경제의 진입장벽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냥 발을 들이긴 쉽지 않은 거 미묘한 진입장벽에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단점은 진입장벽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 투자를 받는 만큼 내 돈은 들어가지 않는 만큼 진입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점은 내 글이 기획 출판을 하게 되면 별다른 비용 없이 마케팅 비용부터 인쇄비용부터 출판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기 때문에 가성비 높은 창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작가라는 직업도 생기고 그 책을 통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들 뭐 강연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칼럼 리스트라든가 또 다른 업들이 파생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컨텐츠 이제는 컨텐츠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된 어떤 컨텐츠를 가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작가로 활동하게 되면 다음 책을 또쓸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내가 오르게 됩니다 원고를 가지고 투고를 하지 않아도 기획서만 있으면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원고 없이도 다른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더 수월하게 작가 활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비 출판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책을 낼 수는 있지만 천만원 이상의 고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검증을 받지 않고 책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좁아져요 기획 출판은 비용 없이도 내 컨텐츠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다른 활동을 할수 있는 책쓰기 1인착업 공부 그리고 멘탈 공부 하실 분들은 상단 네이버 카페에 오셔가지고 공부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부가 돈이 들지 않는 가장 가성비 좋은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